안녕하세요 이지쌤 이에요 네, 오늘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 이런 느낌의 파워포인트 디자인입니다 되게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금방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종류의 파워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네가지 종류의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 매우 좋은 파워포인트 디자인인데요 일단 새 슬라이드 만들고 삭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각형 도형을 하나 집어넣을게요. 도형 그리고 사각형 도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채우기 기본 색상 중에서 여기에 연한 파랑이라고 있어요. 이거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각형 도형을 하나 삽입을 해줄건데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사각형 둥근 모서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리게 되면 이게 정사각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Shift 키를 누른 채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실선의 색을 흰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너비를 한 4pt 그리고 색상은 아까전이랑 똑같은 연한 파랑으로 채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채워줬고 이제 안쪽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삽입 텍스트 상자 여기 클릭해서 예를 숫자를 0 1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 좀 키워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옮겨주신 다음에 맑은고딕 말고 나눔 스퀘어체 같은 이런 글꼴이 되게 좋거든요. 자이 글꼴 해줬어요. 그리고 색상은 흰색상 아래쪽에는 주제를 적어야 하니까 여기에 있는 텍스 상자를 아래쪽으로 그대로 복사를 해줄게요 Ctrl+Shift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그대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목을 입력하세요 입력을 했고요 이 오른쪽으로 쏠렸으니까 여기에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 그리고 글꼴 크기를 조금만 더 작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아래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주고요 자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체가 아니라 나눔 스퀘어 체로 그대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꼴 크기도 조금만 더 작게 해준 다음에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아래쪽으로 그대로 한세줄 정도 만들어준다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뚝딱입니다 자 이것을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사를 할 건데 저는 복제라고 하는 단축키를 활용해 볼 거예요 컨트롤 D를 활용할 건데요 컨트롤 D를 한번 누르면 오른쪽 하단에 똑같은 개체가 생기게 되고 이것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동시켰다가 마우스를 놓아줍니다 이후에 똑같이 c 컨트 l D, D 두번 누르면 이렇게 똑같은 개체가 오른쪽에 복사가 되는 것이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숫자를 바꿔주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자 그리고 위에는 그대로 텍트 상자 입력했다 생각하고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애니메이션만 넣어주면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c 컨트 l G, 그룹화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룹화 그루파, 그루파 마지막 그룹화를 해준 다음에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넣어줍니다 그냥 밝기 변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창에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할 때 시작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파워포인트 디자인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숫자가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 아이콘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이거 삭제하고 그리고 여기에 삽입 아이콘 원하는 아이콘 하나하나 다 선택한 다음에 삽입 그리고 이 아이콘의 색상을 마우스 오른쪽 개체서식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 옮겨주시는 거죠. 이제 텍스트 상자만 작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똑같이 아이콘을 넣어놓은 그런 네가지 설명 디자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여기 는이 도형 모양이 마음에 안든다 라고 하시면 이 도형을 선택하시고 그리기 도구서식 도형 편집에 가셔서 도형 모양을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 전 여기에서 팔각형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런 모양을 바뀝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다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사식, 도형 모양 변경, 팔각형을 러주시면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자 이런 방법으로 파워포인트 디자인 해보시길 바라겠고 이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쪽에 있는 링크에 들어오셔서 제 블로그에 있는 첨부파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 좋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